당신은 입으로 숨을 쉽니까? 코로 숨을 쉽니까? 코가 막히면 삶이 괴롭고 건강이 무너집니다. 코호흡 개선기구 NX 코로나는 코로 숨을 쉬게 하여 더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선물합니다. 유지부와 지압부는소류 혈을 자극하고 쉽게 빠지지 않도록 지지합니다. 확장부는 비강과 비밸브를 확장하고 돌기는 피부 점막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NX코로로는 안전하고 간편하게 코호흡을 개선합니다. 착용방법은 간단합니다. 날개 부분의 끝을 잡고 충분히 벌려준 후 코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확장부를 둥글게 말아 코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확장부가 코 내부에서 둥글게 자리 잡도록 조정하면 끝! 매우 간단히 착용할 수 있는 NX 코로로는 바로 소료혈을 자극하며 비강을 확장시킵니다. NX 코로로 착용 후 비벨부가 20% 이상 증가, 호흡량은 30에서 90%까지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당신은 입으로 숨을 쉽니까? 코로 숨을 쉽니까? 코가 막히면 삶이 괴롭고 건강이 무너집니다. 코호흡 개선기구 n x 코로버는 코로 숨을 쉬게 하여 더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선물합니다.